반갑습니다. 당구의 속을 낱낱이 파헤치는 해법당구 빌려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음, 저번 시간에 배웠던 앞돌려치기 시스템 어, 정각과 억각에 대해서 어, 배워봤습니다. 오늘 배우실 내용은 빗각입니다. 빗각일 때의 어, 앞돌려치기는 어떻게 가는지 제가 설명을 통해서 한번 풀어드리겠습니다. 자, 가시죠. 자, 앞돌려치기 시스템. 음, 지난 시간에 배우셨던 앞돌려치기 시스템은 어, 일자 선상 기울기 제로일 때랑 엇각일 때죠. 엇각, 기울기 1, 2, 3, 뭐 4까지도 제가 시타 영상을 통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하실 거는 빗각입니다. 빗각도 억각이랑 비슷하지만 어, 스토록에서 조금 더 부드럽게 나가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반발이 빨리 많이 일어나기 때문이죠. 쿠션에서 튕겨나는 어, 속도가 빨라지면 제공은 짧아지게 되어있습니다. 자 빗각 음... 자, 먼저 1족구의 위치를 설명드릴게요. 장 쿠션 2포인트 정도에 위치하고 있고요. 장 쿠션 1포인트 정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빗각자 1족구 기울기를 일자로 재보니 기울기 제로죠. 음, 자 옮겨봤습니다. 대략. 한 포인트 정도 차이가 나네요. 그럴 경우에는 빗각한 포인트 정도 기울기입니다. 자, 이걸, 음, 앞에서는 당점이 어, 상단 무회전이었죠. 지금도 똑같습니다. 상단 무회전에 8분의 3 두께를 겨냥해서 부드럽게 팔로우를 해주시면 코너로 오게 돼 있습니다. 자, 빗각한 포인트 차이는 코너로 오게 되어있습니다. 자 시타를 해볼게요. 자 상단 무회전을 주시고 8분의 3 두께를 개장한 다음 부드럽게 팔로우를 해주십니다. 그러면 공은 코너로 오게 되어있습니다. 이렇게 말이죠. 자 빗각이 음, 한 포인트 차이가 코너로 오면 빗각이 두 포인트 차이는 장쿠션 10 포인트 좀 떨어지겠네요. 자 볼까요? 자 배치를 동일한 배치를 나눠놓고 기울기를 두 칸을 만듭니다. 자이 정도면 두칸 정도 되겠네요. 기울기 1, 기울기 2. 자 이거를 상단 무회전 8분의 3 두께 그리고 부드럽게 미들 발로 올려주시면1 0 포인트로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시타해 볼게요. 부드럽게 치셔야 됩니다. 음, 특징이 됐네요. 약간 짧게 왔지만 그래도 뭐 포인트 차이는 조금밖에 차이 안 나네요.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다른 각들도 다 비슷합니다. 그리고 음, 1족구의 위치가 이렇게 단 쿠션 10포인트에 있으면 빗가게 때 치기 힘들겠죠. 그렇죠? 그럴 경우에는 약간의 역팁을 약간만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코너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칠 때는 제 아무리 고점자다 그래도 치기가 힘듭니다 그럴 때는 더욱더 부드럽게 아니면 어 스피드를 빠르게 해서 거의 어 24분의 1 정도로 공을 따고 나가야 됩니다 대신에 타격이 없이 나가야 콘으로 떨어지게 되어있습니다 어그 공은 좀 어렵기 때문에 일단 배제를 하고 음 일단 요 포인트부터 해서 45도로 딱 이렇게 큐선을 나눠버리면 요 안에까지는 다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1족구가 이렇게 라인이 있으면 다 1, 2, 3 팁은 다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죠. 이렇게 그리고 조금 전에 있던 배치 자, 무회전이 코너로 오면 1팁은 10 포인트로, 장쿠션 10 포인트로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2팁이면 20이 떨어지겠죠? 3팁이면 30이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말고도 다른 각도가 또 나오겠죠? 그거는 시타 영상을 통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타 영상으로 가시죠.